안녕하십니까. 베르니카입니다. 오늘은 에어컨이 고장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지 않고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오케이. 한국말을 언제나처럼 먼저 한번 읽고, 그리고 영어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나한테 청천 병력 같은 일이 있었어요. 에어컨이 고장났지 뭐예요? 그날 아침에 컵을 깨뜨렸거든요 아마 좋지 않은 징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좀 기계치려 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에어컨을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3일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3일 동안 저 어떡하지요 코로나라서 조금 찝찝하기는 한데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커피숍에 피신을 아무래도 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첫 문장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나한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있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일은 Out of storm, out of bolt 뭐 그런 표현들을 저희가 많이 보는데요 Uh, the weather is crazy like this and something really unexpected happened to me 아니면 something blunt happened to me 하시면 되겠습니다 Something unexpected, 기대치 못한 일이 아니면 something out of blue, 기대치 못했던 일이 그런 것들이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되시겠네요 두 번째 문장 가볼까요? 에어컨이 그만 고장이 났지 뭐야 했는데 My AC is not working, out of blue, 갑자기 한번더청천벽력을 강조해주는 의미에서 갑자기 월킹을 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고장이 났지 뭐야 라고 할때 한국말은 조사를 사용해서 이제 글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조로, some out of blue 어휘로 강조를 해주거나 그렇게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뭐는 뭐야 라는 똑같은 조사를 찾으려고 해주시기 보다는. 그 다음에 기계의 고장을 얘기를 할 때는 not work 또는 breaking down 또는 뭐 종종 물으시는데요 Out of order 는 어떤 경우에 쓰냐 뭐 화장실에 가서 종종 보셨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Out of order O O O 어떤 기계가 Not available 하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의미로 그서 같은 의미로 Out of service 다음 문장 또 보실까요? 와 내가 아침에 그날 컵을 깨뜨렸거든 와할때 와우 뭐 하시면 되시겠죠? 다음에 you know 하시면 되고 I got my mug broken 그래서 내가 컵을 깨뜨렸다 I broke my mug 내가 이렇게 깬게 아니고 내가 어! 떨어뜨렸어요 I dropped my mug 하시든지 아니면 I got 시켰어요 그쵸? My mug 내 머그가 깨지도록 시켰어요 I got my mug broken 시켰어요 this morning 또는 that morning 오늘 아침이면 this morning 그날 아침이면 that morning 하시면 돼요. 네오 그래, 간단하게 넘어가고 또 다음 문장 그 다음에 그게 아마 좋지 않은 징조였나 봐요. 어떤 일에 사인 징조할 때 사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 시그널하고 사인은 어떻게 다르느냐? 시그널은 그 핸드폰의 신호를 얘기할 때 시그널을 얘기해서 bad reception 또는 bad signal, 그러니까 신호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시그널을 쓰시는 거고 좋지 않은 징조였다 이럴 때는 it was a bad sign, 안 좋은 징조였다 이렇게할때 bad sign을 쓰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썼, 썼을 때는 bad sign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it might have been a sign that something wrong is gonna happen.